주식은 정말 무섭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나갈 수 없다. 주식한다 치고 회사 때려치고 전업으로 하고 있다. 중간에 한 달간 주식 때려치고 아주 졸라 조그만 회사에 다녔으나 아무리 이지려 해도 이 맛을 모이죠 마지막 남은 돈 싸들고 다시 입문하였다. 철저한 손절과 한 템포 쉬는 매수 주문. 철저한 분할 매수. 역시 돈 벌이는 이게 장땡이다. 언제쯤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으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주식분위기에 오늘도 컴퓨터를 뚫어 져라보면서이 고생한다 대한민국 모든 주식쟁이들이 다 한결같을 것이다 하면 될것 같은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깐 되네 이건 아니야 다신 안해 빚만 없어도 안할 거야 등등 본인도 주식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생 많이 하고 내 자신을 여러 번 돌아보게 되고 후회도 해보고 기쁨도 누려보고 다같은 인생사 굴곡도 많이 겪어봤다 그러나 어찌하리 취직이 쉽지 않을 뿐더러 사업이나 내장사도 쉽지 않으며 내 생계 유지할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딱 오리만 더해보고 답안 나오면 이젠 정말 컴퓨터 팔아버린다 어떻게 우연히 종목 잘 잡아서 자신감에 우쭐대는내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루하루 피말리는 이곳에서 나는 진정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아 주식을 알게 돼서 오늘도 잠못 자는 나날이구나 총평수 7.5평의 공간 내 오피스텔. 이렇게 생활한 지 벌써 8개월째. 올추의 갑작스런 실직 그리고 파혼. 에라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 집에 있기 부담되고 퇴직금과 결혼자금 툭반으로 잘나가. 반은 집에 주고. 반 들고 서울 끝자락에 주식하러 짱박혀지는 시절 9개월이다. 그 전에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주식에 빠져서 언젠가는 전업할 거라는 야무진 각오로. 올추의 술로 지낸 마지막 결단. 주식과 결혼하리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페인 생활 입문하였다. 아침에 8시에 일어나 밥은 제끼고1터 생수와 담배 안갑 장전 후, 장마감까지 모니터와 눈싸움. 12시가 되면 배가 졸라 고부죠 만난 밥 먹어본 지 오래됐고, 인스턴트 3분 짜장이나 카레, 아님 중화요리나 분식으로 때우고, 열심히 매매하였다. 주식장 끝나고 요리조리 보다가, 4시에 컴 끄고 낮잠 행진. 일어나 보면 7시, 졸라 허무한 생활이다. 다시 배가 고프고 가까운 마트에 가서 반찬이랑 만난 거 사서 포식하고 10시에 헬스 가서 한번 땡기고 12시에 집에 와서 TV보고 커무락하고 분석하고 다시 일어나 매매하고 이렇게 사는지 친구나 예대인이나 부모님은 모르죠. 이렇게 주말인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비 오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고 이제 여자 생각도 안 나고 술 생각도 안 납니다. 오로지 친구며 애인이며, 참이슬이 된 주식.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3천만원 들고, 오피스텔 1천에 월세 돌리고, 2천으로 계좌 만들고, 하루 미수 포함 5천 거래. 제가 생각한 놈. 그 가격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사는 철저한 매매원치. 첫상은 무조건 질러보고, 강한 놈은 그 다음날도 사주는 무식함. 손절은 사서 안 오르면 과감히 버리고, 단타는 조금씩만 질러보고, 오로지 강한 놈만 찾아서 이틀에 걸쳐 오천풀 몰방 때리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놈만 기다리고 안오면 안 사고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잔파도에 신경끄고 종가매매 같은 것도 해보고 재료주 매매 상따매매하한가매매 매매, 별거 다 해보고 주식에 미치니 주식을 좀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수익난건 통장에 바로 입금 처리하고 그래 어제 비로써제 통장에 장국 빼고 4,421만원이 있더라구요. 월5백0벌이는 한거 같은데 똥사고 밑단 닦은것처럼 사는게 사는게 맞는건지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전업 시작할시 모든걸 포기하고 돈을 쫓아왔기에 사업하자니 노하우도 없고 자본도 현천코 직장 다니자니 주식에 미련이 많고 궁도 많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자니 경마쟁이나 노름쟁이로 볼것 뻔하고 그렇다고 사천수익중 실로 번 것은 세 종목에서 먹은 게 4천 이상이니 운발이지 제대로 골고루 먹었다고 볼 수도 없고 어제는 상따하고 상의 무대포 큰 물량 나오길래 수수료 17만냥 눈딱 감고 버리고 매도 쳤더만 적자 공신나고 설상가상 중가는 최악 상황 발생 한편으론 잘했다 싶지만 힘없는 개미의 무덤에 동참했으니 언제 저리 당하지 말란 법 있나 하기도 쉽고 먹고 먹히는 관계 의리도 없고 배신만 있는 곳 돌아오는 명절엔 고향 땅좀 밟아보고 오래된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고 하루도 잊지 않은 주식을 잊어보며 다시 대박을 찾아 올라오리다. 주식하면서 항시 뇌리에 스치는 말. 난 항상 배가 고프다. 그리고 소실적 최모씨가 한 말. 나는 주식밖에 할게 없었다. 이 말들을 가슴에 품고 이 좁은 공간에서 올드보이가 했던 처절한 외로움 몸소 체험하며 모든 전업 투자가들이여. 성공의 불을 당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